<웃음> 아, 고민인데? <모르겠는데?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모든지 워셔해보는 남자, 워셔맨입니다. 차! 오늘은 콜라와 사이다를 섞어서 마셔보면 어떤 음료 맛이 더 셀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콜라색이 더 진하기 때문에 콜라의 맛이 더셀 거라고 콜라의 맛이 더셀 거라고 생각하기 쉬울텐데 과연 실제로도 그럴지 직접 원샷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딴음료라서 탄산이 아주 넘쳐납니다 자 이걸 한번 섞어 볼게요 아... 모르데 아... 됐다. 제가 콜라 500ml, 사이다 500ml 마셔봤는데요. 그냥 콜라 1000ml 마신 기분입니다. 그냥 사이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이다를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음료를 섞어 먹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원샷맨이 원샷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뭐든지, 원샷해 보이는 남자, 원샷. 원샷맨이었습니다! 차! 콜라만이 더 세요. <웃음> 진짜, 그냥, 그냥 콜라만 밖에 안 나요.